어떤 냄새까 개분이라고는 말안 하면 모를 정도로 네. 그런 그 악취라든지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어. 일단, 2종 미생물이 15%. 네, 15%입니다. 그 미생물 3kg라고 그러면 미생물만 따로 구입해도 굉장히 비싸죠요 엄청 비싸죠. <웃음> 한 500ml에 한, 한 3만원? 뭐이 정도? 예, 문명사랑 상품권 1인당 60만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구매하면 10% 할인 받아서 살수 있으니까 두 분이 오시면 120만원 할인을 그 10%니까 12만원 할인 받으실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12만원 할인받고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드디어 저희가 또 영순 농협에 계속 오게 됐는데 또 이제 상무님도 계시고 지금 SM팜하고 옥토로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작년에 우리가 SM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SM팜? 예, 그렇죠 아 근데 그때 시작할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사용해 시고 나시고 나니까 반응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한 농가가 양파에 했습니다 하니까 아. 이뭐 평균 망수도 평균 망수도 좀더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아. 전체적으로 장옥반에서 이걸로 다 거의 한 80% 이상은 물론 다 있습니다. 80% 이상씩 s 쓰 o 쓰셨는데 이제 또 여기 슈퍼옥토로라고 이게 유기농 자재로 등록을 했거든요. 유기농 자재로 등록하면 좀 도움이 됩니까? 유기농 자재로 등록을 하면은 뭐 믿고 네. 예쓸수 있는 이 정부에서 네. 예, 공시도 해주고 이러니까 네. 예, 믿고 쓸수 있죠. 어떤 냄새일까? 개분이라고는 말안 하면 모를 정도로 네. 그런 그 악취라든지 냄새가 전혀 나질 않습니다. 어. 가공 개분이 70%. 네. 이 가공 개분은 뭡니까? 이제 닭장에서 알을 놓는 닭 배설물만 탁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네. 그거를 사용해서 만드는데, 어, 유기농 공시를 받기 위해서 일반 항생제를 사용하는 닭들의 똥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커피박 자체가 충에 대한 기피 현상을 많이 냅니다. 이 커피박은 국내 최초인 네. 것 같은데 네 커피박을 사용해서 우리 보통 아주까리 유박을 일반 유박에 최고 많이들 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주까리 유박은 조금 독성도 있고 그리고 아. 어 땅에 들어갔었을 때 금방 분해가 돼서 이렇게 효과를 내기가 조금 힘듭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냄새도 조금 많이 나고 일단 이종 미생물이 15% 네 15% 입니다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웃음> 네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네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안에 미생물 숫자라든지 양을 어, 눈으로 보이지 않죠 네. 우리가 질소인산가려는 거는 이제 비료 알갱이만 봐도 아 이게 질소고 인산이고 가리고 확인이 가능하지만 미생물 들어있다 해서 눈에 보이지를 않거든요 우리 너무 작아서 근데 국가 자체에서 유기농 공시 등록법에 상 안에 이제 3kg, 3kg의 3 k g 미생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이제 확장을 지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 그 미생물 3kg라 그러면 미생물만 따로 구입해도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엄청 비싸죠, <웃음> 아, 예, 예. 비싸죠. 한 500ml에 한, 한 3만원 뭐이 정도 500ml에 3만원인데 3kg에 지금 <웃음>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웃음> 유기농 유기농 자재까지 지금 됐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을 이번에도 시험파 하셨다면서요? 시험포 했습니다. 한 1000평 정도 해놨습니다. 아. 이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네. 한 2000평 중에 반은 기존에 했던 걸로 하고 반은 슈퍼옥토로로 반을 해놨습니다. 평을. 그래서 아. 원래 이제 내년에 가서 이제 양파 작황이어지 보고 내년 보면 확실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하면은 우리 양파 장목반이라든지 오이 호박 장목반에 기존에 쓰던 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좋으면은 가격이 얼마 되니까 이 가격 가격이 한 포에 2만 5천원 입니다 야 2만 5천원 네, 50개 한팔레트어 2만 5천원씩 125만원 어 이렇게 입금 회사로 입금하시면 음. 한 파레트 배송료 없이 무료로 음.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파레트는 배송료 없이. 네. 어. 자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웃음> 위에 보이신데 여기 여기 <웃음> 010 449의 449 우리 슈퍼농구의 전화번호인데 일로 네. 전화 주시면 이 슈퍼옥토로 댁에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 팜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 문경으로 또 많이 오셔가지고 사가셔서 네. 슈퍼옥토로. 영순농협에 가면 살수 있냐고 전화가 무지하게 오더라고요. 또. <웃음> 근데 여기서 하면 더 좋은 조건, 좋은 조건이 있다니까요. 예, 문명사랑 상품권 1인당 60만 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구매하면은 10% 할인 받아서 살수 있으니까. 아, 그럼 부부가 예. 와서 두 바를 다 사면. 두 분이 오시면, 오시면 120만원 할인을, 그 10%니까 12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12만원 할인받고 사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웃음> 그 오실 때 주의사항. 주민 등록증 가져오셔야 됩니다. 아, 주민증 가져오면, 아, 예. 예. 핸드폰. 네. 핸드폰 자기 명의로 돼 있어야 돼. 아, 그렇게 돼. 그 조건만 갖추면? 예, 예. 어, 어디든 농민이 오시면 아, 구매할 수 있다? 수 있다. 예, 그렇죠. 아. 전국 어디서든 오셔서 여기서 농협에서 바로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하셔서 어또 구매하시게 되면 왔다 갔다 기름값 빠지시고 문경 특산물도 사가실 수 있습니다. 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산초 기름도인 거예요. 산초 기름 사과들 있고. 아사과도 있고. 아 좋습니다. 그 S M 팜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S M 팜 반응은 지금 좋아요. 우리 양파 장목반에. 아, 100평에 4개. 네, 100평에, 100평에, 100평에 4개니까0백평에네개 예, 4개 있습니다. 100평에 4개. 네. 예. 이렇게 가지고 장국 간에 거의, 네, 예, 올, 올해는 SM팜으로, 예, 비비로 해서 지금, 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으신가요? 반응 아, 좋습니다. 아. 아. 그럼 슈퍼 옥토로는 어떤,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슈퍼 옥토로는, 이게 뭐, 미생물도 들어가 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네. 그 그래 기대가 아. 좀 큽니다. 그, 슈퍼 옥토로나 SM팜을 구매하고오이 그, 농가들한테 한번 써주신다면? 명순농업으로 오시면 최대한 열심히 설명도 해드리고 네. 작물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네.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Here we go.